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어도, 주님을 믿는 각자의 속마음이 있고, 또 겉으로 나오는 그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멘입니까? 예. 주님의 말씀을 처음에 받아들일 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만 또 그대로 실천하려고 시도하고 노력도 합니다 또 자기 자신이 얼마 되지 않아서 열심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신앙의 훈련을 받고 연단도 받으면서 또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달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정에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렇게 믿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도 각자의 생각이 고 감정이 있어요. 믿음은 따라가는데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혼적인 감정, 육적인 의지, 이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해는 하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는 받는데 실제로 은혜를 받는데 내전 인격이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마다 내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결정될때 무너지면 내 신앙이 정말 위험해요 위험하고 신앙 자체를 부인할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어떤 부르심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소명이 있었어요 콜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주제라든지 어떤 단어에 대해서도 정말로 보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두 명의 제자들이 잘 안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만 옆에 있고 주님만 따라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주님이 계셨을 때는 주님으로, 주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육안으로 보이는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항상 우왕좌왕 우왕좌왕 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르심을 주셨죠 이러나 나를 쫓아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후보가되게하리라 예. 어떤 기적과 능력의 현장에서 내가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만들어서 순종을 했더니 물고기가 꽉 차게 잡혔다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평면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입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입체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어렸을 때는 사람을 그려면 머리에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짝대기 몸을 일자로 쭉끊리고 사람 다리 손 이렇게 그리게 어렸을 때 수준에 맞게 그렇게 하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커가면서 자기 안에 어떤 관찰력이 생기고 달란트가 만들어지면서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이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평면적인 눈에 보이는 간단한 삶이 아니고 입체적인 복잡한 구조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움직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오해와 얼마나 많은 시험과 난관을 부르고 내가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속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정한 분량의 어떤 종교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종교성이 생겼어요. 소위 믿음이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평면적인 삶이 아니라 입체적인 삶을 살면서, 성장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다 드러납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정리가 되어서 흔들어서, 제대로 된 주님의 길을 갈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님이 내게 주신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마음이 소명일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마음 본 것이 맞아떨어질, 사명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맞아떨어질 때는, 할렐루야지. 그러나 할렐루야가 안될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거듭거듭 우리 육체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주장하고 관철시켜요. 거기서부터 오류가 생기고 주님이 가지치게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나 소명이나 사명을 받았다면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체험을 했다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체험을 관리를 잘해야지 받은 은혜를 관리를 잘해야지 소명과 사명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호해야지 내 육체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도 보호를 해야 은혜 속에, 은혜 위에 깊이 깊이 단계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주님이 계실 때, 은혜 보일 때, 주님이 잡히실 때뭘할 것인가? 열심히 열심히 따라가고 훈련 받아야죠. 근데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혼란이 오고 혼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주님 말씀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먹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은 더큰 두려움을 부르고 핍박 속에서 어찌하길 바를 모르는데 방향성을 놓쳤어요. 소명과 사명이 흔들려서 어디로 가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다시 가서 고기 잡으러 가겠다. 총때문 베드로가 항상 앞섰던 이 베드로가 흔들리니까 방향타를 잡아야 될 제자인 베드로가 흔들리니까 다른 제자도그 말대로 다 가버려 뿔뿔이 다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또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도 구워놓고 생선을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배 오른편에 그 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그 물을 던졌더니 백신 세마리가 건져졌어요 그러니까 또 누구 하나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이 앞으로 왔어요 너희들이 고 잡은 고기 좀 가져오느라 주님이 구워주시면서 이거 먹어봐 주님도 잡숬고 제자들도 먹고 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나 소명이 다 깨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처음에 소명을 받고 처음에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것처럼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능력이 임하는 대로 내가 뭔가를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는 범위에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방식이, 그 방법이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져요. 우리 인생도 달라지고. 그것이 뭐냐? 방향성이에요. 같이 봅다 방향성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사명을 관리하자. 네. 항상 내가 고민하는 게그거예요 성령의 불을 늘 받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이 불을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나는 죽는다 심판 받는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붐이 내게 주어졌는데 임재와 기름붐도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다시 불타게 가지고 데살로니가 서 있는 말씀처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하기 위하여 다시 불타게 하라고 바울이 디모디에게 고백했잖아요 할렐루야 내 속에 이미의 바다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불리듯하게 하라 몇 프로? 백 프로 그러니까 은사 받은 사람이 은사를 놓쳐버리고 불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더라고 은사 받은 사람들 많고요 소명과 사명 받은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아요 정치하고 엿박건 먹은 사람도 있고요 환경하고 엿박건 먹은 사람도 있고 돈하고 바꿔 먹은 사람도 있고, 고난하고 바꿔 버린 사람도 있고, 자기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자기가 가야 될 방향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고장이 난 걸까? 자,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올줄 뻔히 알고 벌써 기다리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수도 없이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믿음은 뭐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내가 매사가 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을 해도 생각을 해도 마음을 먹어도 입에서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가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할렐루야! 보통 감사를 하면 남과 비교해서 감사를 찾잖아요 남과 비교해서 후. 전에 우리 교회 앞을 보지 못하신 분이 오셨어요 응. 멀리 저상계동인가 의정부에서 오셨어요 사랑한 딸과 함께 그 딸도 결혼을 했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 하여튼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살는데 친정어머니가 앞을 잘못보셔 그래서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주님에게 오셨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러신지 몇번 나오시다가 못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입에서 나는 소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그러는데요. 앞을 보지 못하신 분들, 그런 장애가 있는 분들을 보니 가슴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두 눈이 다 보이잖아요 망막에 떨어져도 좀덜 보인 사람 눈이 안 좋아도 백내장 수술하고 농내장 수술하고 도 눈이 조금이라도 더 보이면 감사하셔야 돼요 네. 할렐루야 네. 저는 지금 오른쪽 눈이 안개가 낀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 아니 처음에는 왼쪽 눈이 망막에 떨어져서 레이저로 지져놨는데 이제는 오른쪽 눈까지 떨어질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오른쪽 눈도 찢어 달라고 해서 지금 양쪽이 수술도 안 하고 지진 상태에서 달랑달랑 있는 상태에 지금 사물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경을 벗었다가 썼다가 벗었다 썼다가 어떨 때 초점이 맞았다가 초점이 안 맞았다가 맨날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처음에는 이게 막안 보니까 막 답답하고 그랬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도 앞이 전혀 안 보이는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보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더 보게 되고 예. 주님 더 감사합니다 예. 같이 합시다 주여 더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건강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망을 하자면 난도 끝도 없죠 감사도 마찬가지 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게 얼마나 큰 은인이고 능력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매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그러니까 믿음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주인 나라에도가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도 역사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에게 투자를 안 하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고 하 있잖아요 매일 중국에서 60명씩 70명씩 80명씩 죽는데 이것도 겉으로 드러난 통계고 뒤로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는데 지금 시진핑이가 자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자기가 정권을 잡고 천년만년 정권을 잡으려고 법도 싹다 바꿔버리고 모태똥 마오쩌똥처럼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전염병 하나에 중국은 망하면 안 되지만 공산주의 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한이라고 는 거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는데 우한이라는 데가 요 기독교인들을 제일 많이 비박하는곳이잖아가 네.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불타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을 감옥에 다 보내버렸는데 시진핑이가 딱 네. 치는 대로 우한 땅에 얼마나 영적으로 살려고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것도완전 초토화 시켰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런 전염병 급성 전염병이 한번 번지면 성경에 여러분 보면 사헤립이 이스라엘 쳐들어왔다가 아수르 왕사헤립 쳐들어왔다가 랍사계 장군을 통해서 유다방으로 편지를 써서 막 보내잖아요 협박하고 근데 히스기아 왕이 이걸 가지고 성전에다 펼쳐놓고 막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룻밤에 18만 5천명 아수르 진영에 있는 군사들을 다죽여버려서 하나님의 천사가 영국 대영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그 기록이 있는 그게 흑사병이라고 나와요 흑사병 그리고 산이립은 아수르 다 자기 나라로 가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살해당한 거예요 자식, 자식에게 죽었는지 부하에게 죽었는지 그러니까 이 전염병은요 급성 전염병은 그 정권을 몰락하고 을 나라가 망할 수가 있어요 나라가 망할 수가 있어요 지금 북한도 지금 백두산의 천지 그 연못 이 있잖아요 물이 엄청 많이 깊은데 그 천지 물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물이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이게 언제 터질지 휴화산이 아니고 쉬고 있는 화산이 아니고 활화산으로 지금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게 과거에 한번 터졌는데, 이 화산재가 어디까지 가느냐? 일본까지 가가지고, 일본에서 화산재가 20, 어, 높이 20m 이상 화산재가 쌓여버렸어요. 제가 저, 이탈리아, 폼페이, 베스비오 화산 있는데, 거기 내가 가봤어요. 거기 그때 화산재가 10m가 쌓였나? 베스오 화산이 터져가지고 폼페이 거기 폼페이 도시가 완전히 다 잠겨버렸는데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도시가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자꾸 핵실험 하면 백두산의 천지연못 밑에서 자꾸 꿈틀거려요 마그마가 마그마가 꿈틀거려요 이게 한번 뭐 터지면 남쪽까지 영향을 평양이고 북한은 완전히 숙대받되고요 일본까지 가고 남쪽도 역시 화산재를 많이 덮일 가능성이 많아요. 뭐 그런 영화도 못뭐 나왔다 그런데요. 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많은 능력들이 많은데, 건들면 폭발하고, 건들면 다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향해서 숙제를 하나씩 내주시는 거예요. 숙제. 숙제. 그 숙제는 뭐냐? 사람이 쉽게 풀수 없고, 그러나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계획하세요 숙제를 내준 분과 숙제를 해야 될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숙제를 내준 선생은 가만히 보고 있어요 숙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푸는가 보자 정답이 정확하게 나오지만 정답이 나오는 방식에 여러 가지 공식이 있잖아요 그 숙제의 내용은 지진 홍수 산사태, 전염병, 전쟁, 기근, 해일 이런 것들이에 주로 그러니까 그런 일이 한 번씩 터질 때마다 그 저주와 재앙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지역의 대통령이나 주석이나 총리나 백성들을 대신한 우두머리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겸손하고 낮아지고 국민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을 체계를 제대로 세우고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에요 제대로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일반적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래는 아니야 예수 있는 사람이라도 그런 재앙이나 질병과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재앙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이 하나 있는데 특별한 일반 은총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사명자들이에요 사명자 네. 할렐루야 네. 사명자 자이 사명자들은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을 받은 사람이 사명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진노중이라도긍율을 베푸실 때그긍율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거듭 거듭 그것을 무시하고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기회를 상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 백성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 믿음이 없으지면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한다 는데 베드로 믿음이 대단히 있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다른 제자들에게 없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야 열정이 있었고 기질이 있고 항상 앞서고 자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긍정적인 요인도 있는데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만용이나 객길 부리는 것으로 가다 보니까 열정은 열정이 있는데 기질이 있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바해서 침체를 부르는 거예요. 침체를 부르 여러분 위에 그런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단한 열정이 있는 세계를 나의 격으로 다 하고 싶은데, 오래 못가요. 인내가 너무 부족해어편다운이 너무 심해요. 높낮이가 너무 심해요. 오래 못가는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처음에 몇번 하다가 막 지쳐서 나자빠지는거야. 배드로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분명히 믿음으로 했는데 믿음이 바닥이 나고 나중에 육체의 키질로 끝나는 거예요 영으로 시작했는데 소명과 사명으로 시작했는데 배신자로 끝날 위기가 됐어요 사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장담하고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 은혜를 잘 관리해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참에서 사명을 관리하자 사명을 보호해야 한다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래서 집을 지어 가는 거예요 집 짓는데 실패하면 불배락맞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나무와 풀로 집을 짓는 경우가 있고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광물질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그날의 공력을 밝히니 그 공력이 불로서 나타나고 공력이 불타면 그 사람은 해를 받고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은 상을 받으리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위의 집을 지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열정이 있고 기질이 있는데 열정과 기질의 역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또자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자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자꾸 주님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번 너가 나를 부인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세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변명할 기회를 준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그 열정과 그 엄청난 기질이 있는데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같이 합시다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표현하고 행하고 움직일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죠 자 이건 변명이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도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금방금방 잘하느냐 배드로가 가지고 베드로 스스로가 자꾸 침체가 되는 거야요왜 열정 때문에 자 그래서 열정은 열정과 기질은 좀 정리가 필요해요 어떤 정리가 필요하냐 내가 실수하고 실패를 했고 고난을 당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기질이 있고 나름대로 열정이 있는데 무슨 사건이나 어떤 주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내가 엄청난 열렬한 애정이 있고 막 열중하고 내 타고난 기질과 성품과 이 성질이 있는데 그것이 주님의 말씀과 플러스가 되면 방향을 잘 잡고 움직이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뭐냐 이 땅을 살아갈 때 계획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는데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갈 것이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성적으로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숙된 자세에서 성숙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합시다 성숙해야, 성숙해야 한다 여러분 주님의 일도요 성숙해야 주님 일을 잘할수 있습니다 평면적인 단면적인 생각만 가지고 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한번 읽었다고 성경 몇번 읽었다고 성경 해석하고 성경 박사가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내용이 뭐고 똑같은 의미는 알고 있지만 주님이 지금 나에게 내가 이런 환경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하고 훈련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셨으면서도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는 내버려 두실 때가 많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네. 당신이 아들을 돕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만드셨는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막 기도를 하시잖아요 마지막 일곱 가지로 갯세만의 동산에서도 기도하시잖아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은 버려 두셨어 왜? 그냥 버려 두신 게 아니야 기도하면 응답을 준다고 다 해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막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피땀 흘려 기도한데도 하나님은 버려 두셨어요 더큰 하나님의 방향이 있고 더큰 의미와 뜻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체제은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소권재물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버려 둬야 돼 너는 지금은 넌 죽어야 한다 아들아 너 그것 때문에 땅에 내려갔지 않냐 너를 바라보는 내 마음은 찢어지고 괴롭고 속상하다 왜? 너는 훈련 받고 있느니라 우리도 지금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훈련을 시키 훈련을 시킬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찢겨져 죽는 거잖아요. 더큰 상황의 어떤 다름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뭐냐? 변화가 관건이다. 베드로너 바뀌어야 된다. 주님은 아주 저 편안하시면서도 부드러우셨어요. 생선 좀 가져오너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비교급으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잖아요. 왜? 자기는 주님이 너무 쉽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자기가 대답할 때마다 자기가 성숙하지 못는 것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 때문에 괴로운 거야 내가 이 정도 되면 성숙해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되고 더욱한 사명을 받아야 되고 주님이 원하신 듯로 나를 욕하고 씹고 저주하고 별의별 사람을 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면서도 그걸 아니까 더 괴로운 거 전에. 지금도 제가 덜 되지만, 전에 사명교회 때, 기도에, 기도하다가 확 죽으려고 그랬어요. 기도도 몇 번, 얼마나 했나? 그때는 이제 막 22시간씩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으니까. 팍! 기도하다가 막 스트레스 맞다. 이거 뭐냐면,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는 교회라고 할수 없어요. 지하창고고. 한 사람이 계속 들어가는 지하 창고고, 지들이 왔다 갔다고 하 사계절 봄 편이가 또그 장마 때물 들어오는 데니까막 성물이 막 이제 다성도다 가고 그럴 때 우리 가족만 딸랑 남을 때 물이 더 많이 들어와서 종아리까지 물이 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너무 받잖아. 요왜 남과 비교하니까. 옆에 교회는 먹으러 다니지 목사님이면 신방 가는 거 보면 목사님 한 사람이 성적에 끼워가면 여자들이 한 2, 30명이 따라가는 것 같이 보여서 아, 깔깔대며끌끌대고막 그리고 우리 교회한 사람 나오던 권사님도그로 가버렸어 우리 교회에서는 11조를 바치면서도 말이 많은 사람인데 목사님 사정에 우리가 11조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 이런 사람 권사가 돼가지고 십일조를 먹고 사는 것으로 아나봐 어? 다른 교회 가면 신앙생활 너무 못찾아 는데 우리 교회에 오면 말씀 뿌리게 되는 거예요 어? 목사님 제발 좀 기도하는 거 지겨워 응? 예배 끝나고 이야기하고 교제 좀 합시다 왜 사명교회는 예배 끝나자마자 그렇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매 신경질 나네 하도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게 기도할 때는 멀리서도 기도하러 오고 이러는데 그 권사님 말이 그러니까 그래 권사님 사모님 그럼 우리 예배 끝나고 오손도손 도란도란 또 추석날 또 설날 때도 유시야 이거 하고 또 송편도 교회적으로 송편만 들어먹고 교회도 문 닫고 예배 끝나고 서 교제할까 한번 해보자 교제를 했더니요 없는 죄를 더 지어 없는 말을 더 만들어내고 말 남의 말로 얼마나 많냐 나중에 자기들까지 나가버려 교제하라고 내는 거 우리 교회에서는 1일조 하는 것도 부담이 돼가지고 1일조가지고 목사님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고 냉장고 뒤지고 사택에 그, 그 교회 지하에 냉장고 맨날 뒤지고 맨날 뒤지고 어린이들 우유 좀 먹는다고 우유를 달고 산에 어쩌냐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옆에 조금 큰 교회를 가니까 거기 가자마자 300만원을 턱건축금을 냈대요 그리고 또 자기가 와가지고 또 우리 교선 나간 사람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한참 떠들고 또 가고 시가 시게 도대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그 교회에 나가니까 바로 앞에, 30m 앞에 권사님 교회 있는데, 왜 자꾸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 오시는 거예요? 권사님 교회에 나가서 새벽에도 해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다시 또 새로 시작하고, 그 성리의 불세례가 임하기 시작하고, 막 교회가, 지역이 막 뒤집어지고, 그런, 영적인 사건들이 일나고막 그랬는데, 몇년 지나고 났더니 누가 노크를 해요. 아니, 밤새도록 처리하고 오후 3시, 4시까지 귀신이 안 나가지고 지방에서 온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막 창조과학회 회장 딸이. 귀신 들려서 왔는데, 미국 컬럼비아 대 교수래요, 단위. 근데 귀신 들리니까 오는 거예요, 귀신 들리니까. 오후 3시, 4시까지 축사하고 집에 와서 고라 떨어지고 쉬고 있는데 누가 배를 눌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권사님이 왔어요. 아, 권사님, 여기 무슨 일이세요? 물어볼 걸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정말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아니 군사님 그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 있으세요 자기 자식들이 세 명이 있는데 세 명이 있는데 다 결혼했는데 세명다 결혼했는데 애가 안 생긴대 애가 안 생기고 가정에도 깨지고 왜 우리 집구석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 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래 넌내 종을 험담하고 뒤로 욕하고 그 모든 죄를 내가 어떻게 갚으려고 하느냐 찾아가서 회개하여라 갈때 그냥 가지 말고 맛있는 것을 사가지고 가서 용서를 구하라 주님이 그러셨대요 집도 모르는데 우리 집을 어떻게 찾아왔어요 그막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잘 잘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권사님은 이제 그랬어요 아이고 교회에서 힘들 때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해서 그말만 해도 감사하죠 아냐 아냐 목사님 주님이 그러셨어요 결국에는 그런 것도 성숙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숙에 대한 문제. 결국에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영적으로 양을 섬기고, 양을 잘 관리하는 그 일을 하려는데, 너가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지만 주님의 양이 차지 않지만 너는 이 실수와 실패를 둔 너는 성숙하게 될 것이니 그만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를 보면서 성도를 섬기면서 정말 많이 깨닫습니다 정말 내가 성숙해야 되겠다 결국에는 뭐냐 요한 아들 을시원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의 분량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랑의 분량이 커야 돼요 할렐루야 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기대하는 것이고 사랑은 모든 허물과 실수를 다 덮어주고 그리고 사랑의 분량이 커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기다려주고 또 희생하기도 하고 관심도 갖고 동정하고 예. 그래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소망도 선택할 수 있는데 사랑은 모든 흥물과 시설을 다 덮어주고 그사람의 불량이 커가고 성숙하면 하나님의 더 많은 양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예. 같 가참다 사랑에도 불량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사랑에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소명과 사음도잘 관리하고 여러분이 받으셨던 은혜와 은사를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초점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인인 믿음과 열정과 기질이 딸지라도 이것이 오해를 부리지 않고 오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성숙할 수 있도록 변화되는 사랑의 분량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